야너 진짜 촌스럽게 너 이거 모르니? 뭐야? 오야너 너무 촌스럽다 야 K라이브 마트에서 음. 딱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무료송데이라고 있어 오. 거기에서 커피 사면은 그냥 주는 거야 어? 뭐? 그래. 커피 사면 모기 대치 팔찌를 준다고? <웃음>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? 주라기? 주라기? <웃음> 주라기 <거> 뭐야? 뭐야? <웃음> 어, 뭐? <웃음> 아이 귀여워 깨물어지고 싶어. 아, 나 너무 무섭다. 너무 널... 너무 너무. 너무 너무 너무. 너무 아, 예쁘다. 열 깨물어지고 싶어. 아, <웃음> 수영님 소복에 하면은 이제 여러분 발목에도 실수 있다. 려야죠 오늘 메인이 뭔가요? 커피인 줄 알았는데 모기패치 나오고 모기패치는 응. 또 잊혀지고 새우가 등장해. <웃음> 아, 얼굴 빨개졌어. 술안 먹었어요 캠핑 아. 왔는데? <웃음> 술 먹진 않았어요 나는 물 먹었어요 우리 맵찔리들은 약간 날치알 필수야 무쌈이랑 뭐 날치알이랑 이런 거여고 마요네즈 저번에 돼지 파티 한번 했었거든요 <웃음> 돼지 파티뭐거요 혼자 돼지 파티 네? <웃음> 돼지처럼 막 먹는 거야 <웃음> 돼지 파티 몰라? 우리 막 우리 호캉스가 그러네 야 오늘 돼지 파티한다 이런 거 아니야? 돼지처럼 막 먹는 날이야 <웃음> <웃음>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 돼지 파티 아니야? <웃음> 맞아 <웃음> 오늘 다 먹는 거잖아 네? 큰... 그거 제꺼 <웃음> 죄송해요 초면에 어, 죄송해요 어머 맞을 뻔했어 초면에 어, 좀 그렇네요 <웃음> 초면에... 아휴 <웃음> 깊은 바디가 느껴져 어? CF예요? 처차 <웃음> <더> 지저분하니까 유튜브인가? <웃음> 어, 휴지 드리겠습니다 전하 <전화> <웃음> 고맙다 어, 전하 <전화. 웃음> 전하 사약이 아니라 커피 굽니다 <웃음> 아니, 다, 내가 감당이 안 되는 텐션이 다 처음이야 진짜. 어? 나왜 이렇게 즐거워? 오늘 어... 캠핑 와서 너무 너무 즐거워. 팔찌 사았네 팔찌 받았네. 팔찌 사았다 받았구나. 잘하셨네요.